안녕하세요. 무형사 노랑정수원입니다. 3회차 때까지 어떤 내용들 봤는지 잠깐 볼까요? 첫 번째 영상에서 강의 아이디어 찾기와 제목 만들기, 제목 정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에서 영상에서 그 강의 내용 정리하기와 강의 수정하기라고 하는 부분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음, 지난 시간 영상에서 강의 일정 만들기와 강의 원고 만들기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강의 녹음하기, 강의 원고 다듬기, 마무리하기까지를 하게 될 것이고요. 어요 내용까지만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 강의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은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다음번에 아마 그 마지막에 한번 정도로다가 더 정하게 될 내용이 이제 뒤에 있는 큐시트 만들기 강의자료 준비하기 강의 진행하기 위까지 될 거고요 자 강의 녹음하기 자 뭐라고 하든 첫 번째가 뭐냐면 초벌 녹음이라고 돼 있어요 자 녹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뭐랄까 그 표준적인 방법인지 아닌지 는 솔직히 전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저 혼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방법을 이제 쓰게 된 거고요. 어. 내용 들어가기 전에 왜 이런 부분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얘기 를좀 할까요? 2004년쯤이었나? 정확하게 할 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음, 강의 의뢰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음, 수강생도 좀 많았고요. 그리고 제가 안 해본 강의였었어요. 물론 이제, 그, 거기서 저한테 요청한 내용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른 데서 강의를 했던 내용들, 기본적인 어떤 그런 주제는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거기서 요청하는 세부적인 사항이 제가 안 해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그때는 더더군다나 이제 뭐,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 앞에서 강의를 했던 적은 경험 없었던 시절, 상황이었, 었었고 교육기관에서 저한테 말을 하기를, 대략 뭐 800명에서 1000명 사이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일단은 이 원고 만들기까지 끝이 났는데 원고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래요. 이게 대학 강의나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강의를 하다가 어차피 다음번에 이어지는 강의가 되기 때문에 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강의 내용이 길면 중간에 끊어서 그 다음부터 이어서 하면 되고요. 많이 좀 짧다. 그러면 다음번에 강의하고 좀 땡겨서 강의도 되거든요 아니면은 뭐 그렇게 좀 그렇다 싶으면 학생들한테 뭐 이렇게 다른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줄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필요하다면 뭐 인심 써서 강의를 좀 이렇게 좀 일찍 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사회특강 특히 몇백 명씩 앞에 놓고 강의하는 경우는 당연히 강의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끝내줘야 되는 되게 중요하죠. 나도 그날 그 강의는 일회성 강의였었거든요. 제가 담당하는 시간이 한두시간 정도였던 것거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강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준비한 강의 원고가 초벌로다가 쭉 준비한 내용이 아무리 봐도 시간이 넘치게 생긴 거죠. 그래서 고민을 좀 했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고민을 좀 하다가 일단 그 정리한 초벌 원고를 읽었습니다. 읽는데 어떻게 읽었냐면 그냥 읽은 게 아니고요. 녹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녹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 지금이야, 물론 전부 다 핸드폰을 씁니다. 아마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다 가능합니다만,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죠. 그리고 저는 음악을 그때 이제 그 mp3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음악을 들었었는데, 갖고 있던 mp3 플레이어에 녹음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녹음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하면서 제가 그 원고를 쭉 이제 제가 강의하는 바람에 어떤 그런 높낮이 와 강의하는 상황에서의 말 속도 이걸 가지고 이제 쭉 읽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더니 원래 제가 강의하기로 한 시간을 훨씬 넘어가더라고요 그럼 이제 남은 일은 뭐 남은 건 뭐냐면 불필요한것집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하다 싶은 부분들을 이제 그 불필요하다 라기 보다는 관련도가 좀 떨어지는 관련도가 많이 먼 그런 것들부터 조금씩 조금씩 제거를 해 나가면서 일단 읽는 시간으로다가 강의 시간을 맞췄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정리하고 다시 정리하고 이제 이런 것들 를 거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이 부분입니다 실제 강의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2시간 강의면 120분이죠 시간으로는 60분짜리 두 개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가 않거든요 실제로는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강의 현장에서는 보통 2시 만약에 시작시간이 오후 2시다, 그래서 오후 4시에 끝난다 라고 한다면 2시 정각에 땡 하고 시작하지 못해요. 보통 약간의 한 5분 정도는 딜레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어 중간에 또 쉬는 시간도 가져야죠. 그 다음에 마무리할 때도 강의 끝나는데 질문도 받아야죠. 그 모든 게다 2시간 안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강사 중에는 그걸 오버하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오버는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기 때문에 내가 강의해야 될 시간을 배, 나름대로 계산을 해봐야 돼요 자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가, 강의가 시작하고 난 다음에 5분 후에 본, 본 강의가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5분이 뭐에 쓰이느냐면 땡 하면 일단 수강생을 제대로 앉으셨는지 전반적으로 확인을 좀 해야 되고요 요, 요 정리하는 내용은 보통 이제 그런 일회성 특강일 경우에는 그 교육을 주관하는 쪽에서 담당 직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어, 진행을 하시기도 해요. 그런 다음에, 관련하게 어, 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죠. 그분들이, 아, 당사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해 주시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대략 한 5분 정도를 쓰게 됩니다. 그 짧게 잡아서 5분, 길면 10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5분 정도 잡고요. 중간 휴식 시간도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어떻게 강의를 하느냐면, 정확하게 50분까지 강의하고 정각까지 쉬어요. 그래도 50분부터 정각까지 무조건 쉬는 시간을 갖는데, 하다 보면 제가 그 시간 못 지킬 때도 있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건 시리즈로다가 계속 진행되는 강의에서는 그게 약간의 변동이 생겨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하 수강생들 다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해줍니다. 보통 이제 첫날 개강할 때나 한 1, 2회차 정도까지만 정확하게 지켜주고, 그다음부터는 강의 스케줄상, 아, 이번에는 시의 시간 좀 앞서서 땡겨서 시작 하겠습니다 또는, 아, 이번에는 요 내용 끝나고 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요거는 중간에 끊기야 그러니까 요거 끝나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라고 고지만 해주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회성 특강 같은 경우에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앞에 와서 강의를 하는데 쉬는 시간도 예측이 불가능해 그러면 사실은 그다지 좋은 평가는 못 받는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가가 중요한 게 강사는 결국엔 내가 강의한 내용을 갖다가 수강생이 듣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느냐도 사실은 중요하죠. 아, 네. 저 강사는 들었더니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쉬는 시간이 없어. 힘들어 죽었어. 피곤해. 졸려. 잃어버리면 사실은 아무리 강의 내용이 좋아도 좋은 평가를 받기는 쉽지 않죠. 그간에 쉬는 시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료도 종료 시간 10분 전 강의 마무리 및 질의응답까지가 끝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요. 무슨 이야기냐면 2시에 시작해서 4시까지 강의면 50분의 강의가 끝나고 그때부터 강의를 마무리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어, 강의를 끝내고, 질의 응답을 받고 하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사실은 50분 안에, 3시 50분에 끝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는 있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뭐 하다 보니까, 요거는 강의를 그냥 50분까지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때까지 뭐 마무리 짓고, 어차피 뭐, 정각까지 10분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뭐 인사말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거는 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그건 이제 강의 현장에 따른 편의성,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강사의 어떤 그 성향,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을 테니까 그건 제가 말씀 을 드리겠고 종료시간 10분 전까지 강의를 마무리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두시간을 어, 나눠봤을 때첫 시간 2시 정각부터 3시까지는 사이에서는 45분밖에 강의 못합니다 앞에 5분 까먹어야 되고요 쉬는 시간 10분 가져야 되고요 45분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은 정각부터 시작해서 50분까지 끝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50분 두개 합쳐서 95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60분짜리 두개 120분 수업인데 그 중에서 빠지는 시간이 총 25분이 빠지는 거예요 쉬는 시간 10분, 시작하기 전에 5분 그 다음에 마무리, 마무리 전에 10분, 이렇게 해서 25분이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맥시멈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15분은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5분인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녹음을 하고 원고를 정리하는 과정은 그 시간에 맞춰서 진행이 된다는 거죠 네, 그거를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초벌 녹음이 끝나고 나면 녹음한 초벌 녹음 내용을 지나서 원고를 정리를 합니다. 1번에서 녹음한 내용을 문서로 만드는 거예요. 문서로 만드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 사실 이거는 착각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면 강의 원고는 무조건 구어체로다가 작성이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합니다가 아니라,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녹음된 걸 들으면서, 그대로 받아 적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 해서, 듣는 사람들이 들으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기술한 것처럼 그렇게 원고를 문서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말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잘못 쓰는 용어들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찾아내서 정리를 해야 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원고 수정에 관는 부분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비문 수정. 어 비문이라는 건 뭐냐면 안닐비의 글을 문자니까 문장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글이 아니고 문장이 아니고 말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하다보면 내가 내는 중에도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이 도대체 저 사람은 뭔 소리 하는 거지? 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는 경우들은 뭐냐면 이 사람의 강의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정확하게 문장 구성의 있거을못 갖추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너무 길게 쭉 이야기를 하거나 중간중간 이제 끊어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거나 물론 뭐 비문인 경우보다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뭐 너무 이렇게 말을 빨리 한다거나 또는 너무 이렇게 뭐 높낮이가 안 맞는다거나 볼륨이 너무 작아서 못만지못 알아듣겠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 그런 부분들은 사실 기술적으로 다 수정하면 되는 거죠 목소리 너무 작다 키우면 되는 거고 너무 빠르다 좀 느리게 말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비문은요 본인은 몰라요 말하다보면 근데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를 수정할 때는 일단 7번에서 작성한거 9어체 그대로 타이핑을 해놓은 다음에 읽으면서 비문들을 다 체크를 해서 수정을 하거나 정안 되겠으면 드러내거나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복되는 내용들 잘못된 예시들도 다 정리를 해야죠 의외로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강의하다 보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중복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저도 요즘 지 강의를 하다 보면 쭉 얘기를 하다가 보면 아 앞서서 얘기했는데 그것도 쭉 강의하다고 아이 앞서 서 얘기했는데 그게 몇번 반복될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특히 이제 처음 시작하는 강의일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껏 생각해서 예시라고 들었는데 막상 얘기해 놓고 보니까 아, 이거 잘못 들었는데 이런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정리를 좀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원격 수정이 되고 나면 재녹음 및 재수정이라고 적어놨어요 이거는 강의 시간에 맞게 최종본을 만들 때까지 어, 두시간 강의라고 한다면 앞서얘기 했던 것처럼 95분부터 맥시멈 105분 사이에서 내가 녹음을 해서 그 시간 내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몇번이 반복을 해야죠. 그렇게 하나 만들어지고 나면 1회차 강의가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거를 몇번 해야 되냐면 느 내가 해야 될 강의 횟수만큼 해야 돼요. 이제 여기서 에 이제 또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사실 어 이 방식의 문제점은 뭐냐면 실습일 경우에는 실습시간에 포함을 못 시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해보면서 시간을 재서 아, 첫 번째 실습은 대략 뭐 5분 안에 끝나, 10분에 끝나 이게 뭐첫 번째 강의에서는 뭐 쉬는 시간 이전에 첫 시간 동안에는 뭐두번 들어갈 거야. 그 다음에 쉬는 시간 이후에 두 번째 시간에서 하는 실습에서 는 이게 세번 들어갈 거야. 그러면 뭐 각각에 대한 시간을 다 더해서 합쳐서 총시간 계산을 한 다음에 그만큼을 빼고 나머지 시간만큼 강의를 한다던가 사실 이건 이제 이론적인 강의, 그러니까 흔히 강연에 맞는 형태의 어떤 강의 원고이긴 하겠습니다만, 실습이 포함되는 강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내용들 갖다가 정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강, 이 실습 시간 정확하게 예측 못하는 경우에는 대략적으로다가 잡는 겁니다. 어, 이번 연습에서는 뭐 1교시는 이론 강의만 할 거야. 2교시는 실습만 할 거야. 그러면 1교시 분량만큼만, 45분 분량만큼만 쭉 원고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끝난 다음에, 이걸 시작하면서, 자, 지금부터는 실습을 하겠습니다가 되거나, 아니면, 어, 자, 설명해주고 실습하고 설명해주고 실습하고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사실은, 어, 이 방법이 조금 이제, 그,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설명하고 실습하고까지가 전체적으로 대략 몇분 정도 걸리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해봐야겠죠. 천천히. 그렇게 해서, 뭐, 어 실습 하나당, 뭐, 15, 이런 설명까지는 15분 20분이 걸려 그러면 한시간에두번 하면 40분이니까 그럼 나머지 5분 동안 다른 것들 좀 정리 좀 한다고 생각하고 그럼 두개가 끝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가 강의해야 되는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방법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요 어, 강의 횟수만큼 녹음하고 수정하면서 강의 원고를 정리하는 요 작업은 꼭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게 의외로 되게 유용합니다 다만 이 방법의 단점이 할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대학 강의할 때 꺼려지는 게 뭐였냐면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제가 가령 A라고 하는 과목을 A반에서도 하고 B반에서도 하고 C반에서도 해요. 그러면 어, 요일과뭐 시간대가 서로 다르니까 A반에서 결석한 학생이 또는 A반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마침 자기가 B반 수업할 때 내가 휴강이야 그래서 교수님 뭐저 가서 들어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거절할 수 없죠. 깜빡이가 들어오지만 이러기는 좀 그러니까 그래 맞아서 조용히 들어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이런 방식으로다 원고를 작성을 하고 했을 때는 농담까지 똑같이 하게 돼요 거의 뭐랄까 녹음 테이프를 틀어놓은 것 같은 그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가능성들이 되게 높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강의의 그 완성도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수강생 입장에서 동일한 강의를 두번 듣고 나면 야이 사람은 아무리 어, 같은 회차의 강의지만 농담도 미리 준비해서 하는 거였어 뭐 이런, 이렇게 될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준비가 약간의 좀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하시는 것도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반복이 돼서 익숙해지고 나면 이거 안 해도 돼요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어, 좀 시, 시건방지게 들을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솔직히 전 이번번 안 씁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도 대략적으로 어, 제목과 거기에 대한 어떤 키워드 정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강의할 것인지 좀 세부적인 정리가 끝나고 나면 그냥 강의는 제가 그 안에서 사람들 이좀 관심 있어 하는 거좀 길게 늘리고 이게 강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좀못 받아들인다 싶은 것들은 약간 좀땡겨서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냥 제가 시간 맞춰서 끝내게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강의를 처음 하는 사람들도 이과정 거치지 않고 그냥 제목과 대략적인 내용만 가지고 강의할 수있어요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경우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경우와 실제 강의가 얼마나 짜임새 있게 강의를 연출하고 진행하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이가 크다고 라 봅니다. 그래서 경력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 또는 강의를 몇년 해보셨지만 한 번도 이렇게 강의 원고를 별도로다가 녹음까지 해가면서 주문적이 없다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어, 앞서 말씀드렸던그몇백명 앞에 놓고 강의했다고 그랬을 때는, 제 기억으로 제 딸아이가 다섯 살? 예, 초등학생이 아니고 유치원생이었었어요. 근데, 나 혼자 빈 곳에서 떠들면서 강의 연습하는 게 사실 제소파을되는데 되게 어색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혼자서 할래니까. 그래서, 전 어떻게 했냐면요. 딸내미 앞에 놓고 강의했어요. 다섯 살짜리, 네 살짜리 꼬맹이를 소파에 앉혀 놓고, 그 앞에 이제 그, 유아용 탁자 놓고 거기다가 먹을 거 잔뜩 올려놓은 다음에 거기 앉아!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아빠 강의의 첫 번째 수강생이야! 그러고서는 아이 앞에 놓고 강의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원고 다못 외운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느그 원고를 다 프린트를 해야 큰 글씨로 이제 몇장 되겠죠. 그거를 딸아이 뒤쪽 벽에다가 붙여놔요. 붙여놓고 아이를 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거기에는 내용들을 잠깐잠깐 잠깐 보는 거예요. 약간, 약간 먼거래서볼수있게고큰 글씨라 프린트를 해서. 어, 물론 이제,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굳이 원고 프린트 할 필요 없이 노트북 놓고 한쪽에다 이렇게 놓고, 어, 파워포인트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해놓고서는 보관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때는, 예, 그냥 그 프린트해서 원고 놓고 하는 게더 편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강의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도 확인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 정리하고 전 그렇게 리허설을 좀 했었습니다. 심지어 딸아이가 나중에 저한테 보냈냐면 아빠 는왜 맨날 내 앞에서 강의를 해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4살 5살 밖에안되는 4살, 애가 강의라는 말을 알았어요. 저 때문에 그랬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어, 새로운 강의를 시작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막 강의를 새롭게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 과정에 대한 연습을 꼭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되고 나면 실제 강의 준비는 다 끝난다고 보셔도 돼요. 이 뒤에 거는 경우에 따라서 안 해도 됩니다만 이 작업까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강의의 원고를 문서화하는 작업입니다. 어, 그냥결국이 이건 뭐냐면 이 앞서 작업했던 거 그, 녹음하고, 정리하고, 녹음하고, 정리한 그 원고를 출력을 하는 거예요. 다. 그런 다음에, 저는요, 비닐바인더 제일 낫더라고요. 비닐바인더 한페이지넘겨서볼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두툼한 비닐바인더 사서, 원고 전체를 이렇게 쭉 꼽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닐로 들어가, 있닐 비닐 포켓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다두 장을 서로 이제, 그 프린트 안된 면끼리 막 붙여서, 또는 이제 뭐, 양면 프린트라고 한 장씩 이렇게 쭉 꼽은 거죠. 순서대로. 그러면,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어, 여기 이제 뭐라고 좋아하냐면 원고 바인딩이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한대요. 무슨 이야기냐면 강의하러 가서 그바인들 앞에 딱 놓고요. 펼쳐 놓고 그다음에 이제 색지 뭐야? 색인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을 뭔지 아시죠? 이런 거.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오늘 강의해야 될부 분까지 이제 미리 견출지 꼽아 놓는 거죠. 그 상태에서 강의를 하면서 내용 넘어갈 때쯤 되면 이제 한 페이지 넘기는 거죠. 그러면 안 봐도 돼요. 솔직히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때쯤 되면 다 외우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죠. TV 보시다 보면, 음, 가수들이 자기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가사를 까먹어. 의외로 많아요.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러 올라갔는데 까맣게 잊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고 실마리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실마리만 누군가가 톡 꺼내주면 쫙 풀려 나와요. 얘가 이제 그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펼쳐놓고 하다가, 정말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제 경험으로는 어떤, 어떤 냐면막 강연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백점 딱 지워지고요. 내가 지금까지 무슨 말을 했었지, 뭐 해야 될지 기억이 안날 때가 있어요, 의외로. 그럴 때는, 펼쳐놓고, 어디까지 봤는지를 보면서, 슬쩍 보고, 아니면 아예 대놓고, 어 잠깐만요. 제가 지금 하던 거좀 정리 좀 잠깐 해야 될것 같습니다. 대놓고 얘기하거든요. 심지어 는 강에다가 그래요 어 제가 지금 어, 어디까지 얘기했죠 갑자기 기억이 안나는데요 이렇기도 해요 그럼 이제 심각하게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라고 하는 얘기 할을수 있겠습니다만 어, 솔직한게 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실제 강의를 할 때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준비해 놓으시면 사실 쓸 일은 없지만 차에 안전벨트는 사고 날 때만 차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차고 다니다, 다녀야 사고 날때 도움이 되는 것처럼 어 에어백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런 것처럼 이 원고 바인딩도 매번 강의할 때마다 준비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그러다 보면 되게 도움이 되고 그게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정말 필요 없을 때가 와요. 그럼 이제 그때는 본인이 알아요아난 이제 이런 거 없이도 강의를 할수 있겠구나. 그럼 이제 그때는 편하게 강의를 할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까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면 여러분들이 강의 출격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생길 수 있죠. 막상 갔는데 내가 준비한 이 내용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게 뭐꼭 언제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럴 때를 위한 마지막 안전판은 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이야기습니다 여기서 일단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